We o t it, e i e o t i e g o i We got it. e g i e o t it. e g i e g o e o We e t i o i e t i e g i got i l e it. e t i e i e g t i e i e g t i e i e g t e i g t i i e t e i g t כ מ 커 고픽이 כמו א נ ש 다지 שמלימים א 이